야, 근데 컨텐츠 때문에 내가 페이탈 팬텀을 가긴 하는데 내가 올 물공작이란 말이야. 다들 아시다시피 총알을 맞으면 많이 아픈 건 알고 있죠. 근데 그 총으로 뒤질 때까지 맞는 게더 아프단 말이야. 아마도.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지. 제발 마구만좀더 높게. 예, 뭐 여차저차해서 페펜으로 직변을 하였습니다. 일러스트는 굉장히 잘 나왔군요. 누구처럼 라푼에 찍을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은 아니네요 불평은 여기까지 하고 총 공격력을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12 단제 버닝 파니셔를 써볼까 합니다.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내 무기 자기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야. 하지만 강화 수치의 유니크 6참에 이걸 믿고 한번 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you